파름도 이게 잘해왔기 때문에 특히 파름 때문에 여... 한국어 파름. 일어서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어...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자리가 오지이라고 오... 합니다. 한국 온지 7년 되었습니다. 한국 와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음,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더,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더니, 이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성분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아, 이거 줌으로 녹화하고 있는데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어떤 부분을 좀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오류를 보이시는 발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Nope. 뭐냐면 비읍, 아까 전에 발음이라는 거를 하실 때 발음이라고 못하시고 파름, 팔음. 파음도 음, 음.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예, 특히 파음 때문에 비읍을 에 네, P로 소리를 내셨거든요. 네. 저랑 같이 오늘은 비읍 발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 거북.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 소리가 조금 들려요. 그래서 바다, 거북. 바를 조금 천천히 소리를 내볼게요. 시작. 바다, 거북. 파도 아니고, 빠도 아니에요. 바, 아 소리만 내볼게요. 아, 어, 아, 아. 아, 이렇게 성대를 한번 긴장 안 시키고요. 그냥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그 소리를 낼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시작. 아. 아를 할 건데 거기에서 그냥 입술을 한번 그냥 붙였을 뿐이에요. 발을 소리 낸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 하는데 나는 입을 닫았다가 떼면서 아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리를 낼 때도 아가 아니라 어. 아... 이렇게 낼 거예요. 부드럽게. 아. 아... 아... 아...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게 아... 하품 한번 해보세요 아...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아... 들어볼까요? 네 맞아요 그 느낌으로 하셔야 빠가 안 나와요 그 혹은 파가 안 나와요 파는 공기가 많이 나오는 소리고요 빠는 성대를 긴장시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죠 바다 표범 바다... 센 거는 세게 해주셔야 되고 약한 거는 약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세게 해줘야 되는지 무엇을 약하게 해줘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 같은 경우에는 세게 해주시고 방금 전처럼 범은 약하게 그래서 바다 표범. 바다 표범. 그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볼까요? 바다 표범. 잘하셨어요. 바다 표범. 그러면 아까 전에 헷갈렸던 한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와우. 저랑 같이 천천히 이름 절씩만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 아... 와, 이에 음, 음. 내가 바라고 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 무조건 바로 가시거나 파로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한국어의 바라는 그 발성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 부터 자라면서부터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어 발음이 다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억양도 들어보면 은 한국어 억양을 많이 알고 계세요 되게 힘 풀고 부드럽게 잘 이야기 하시는데 특정 발음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발음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초성에 오는 소리인데 이게 틀려버리면 헷갈려져요 듣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요 소리는 일번으로 고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요 소리를 고치실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대가 긴장이 돼서 입술까지 닫으시고 바가 아니라 음 네, 그 느낌을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이제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혹시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음> 예, 여러분, 저는 직접 어, 선생님 영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발음 안 되는 거를 고쳐줬더니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저 나은, 나를 꿈꾸며 자신감은 갖고 이어서라.